한국시간으로 12월 11일 게임업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시상식인 더 게임 어워드에서 국뽕을 치사량으로 맞고 주모가 과로사로 쓰러지게 만드는 게임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검은사막을 제작한 퍼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의 인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아 진짜 게임워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한글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게 될 영상은 모두 실제 개발중인 인게임플레이 영상입니다 먼저 트레일러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 설산부터 초원 암석지대 사막 등 다양한 게임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마을은 검은 사막보다 더 발전하여 많은 npc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마을, 사막, 낙엽을 걷는 직접적인 플레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말을 타고 사막을 걷는 모습을 보면 이 게임의 변태력을 알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구름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 렌더링이 되어 있고 태양빛이 마주치며 변화하는 그림자들은 트리플 A급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죠 특히 이 낙엽을 걸을 땐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포토모드를 연상시켰습니다 스토리 관련한 컷신들도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검은사막이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mmorpg의 한계때문에 텔링은 확실히 좋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점이 확실하게 보였죠 각종 컷신들의 카메라는 더 다채로워지고 인물들의 감정 변화에 따른 표정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점은 그 한국게임 특유의 모델링 감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아도 전체적인 컷신들은더 역동적으로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는 확실히 아직 개발중인 영상이라 그런지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투는 검은사막 특유의 역경직과 모션이 보이긴 하지만 검은 사막에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꼈던 과한 이펙트들은 확실히 절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격은 애니메이션만 들어가며 직접적으로 강타를 날릴 때나 방패로 저그의 공격을 막을 때 등등 임팩트가 확실한 부분에서만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션들도 확실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검은 사막도 모션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1 2 3 4 5 순으로 진행되는게 아닌 1 3 5 이런 느낌으로 뭔가 끊기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했습니다 거기에 MMORPG 특유의 환경 때문에 멀리 있던 적을 자석마냥 끌어서 잡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죠 붉은 사막의 공격 모션은 부드럽고 깔끔함을 보여주었으며 발차기나 잡기, 적을 들쳐매는 모션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발전한 피격 이펙트는 덤이구요 뭐 근데 아직도 그 검은사막 특유의 애매한 피격 역경직은 남아있어 보이긴 했지만 많이 끊겨 아쉽긴 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스킬 장면이 등장하긴 하는데 검은사막에 비해 이펙트 절제를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과 세련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던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던과 각종 상호작용들 또한 등장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보스전은 그냥 딜과 스킬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닌 액션 rpg처럼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직접 보스에 올라타 칼로 공격을 하는 등 다채로운 전투를 구현해야죠 뭐니뭐니해도 이번 트레일러의 하이라이트는 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용 특유의 모션감을 게임에서 잘 구현하는 것은 보기 드문데요 붉은 사막에서는 이 모션감을 잘 살려냄과 동시에 굉장히 스피디하고 역동적인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컷신이 아닌 실제 플레이 장면 같아 보이는데 이 점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게임 어워드에서 한글이 딱! 등장하는데 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뒤에 한글이 안나왔으면 이게 국산 게임인지 몰랐을 만큼 게임은 그야말로 탈국산을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엄청난 관심을 받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었는데요 보통 이런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영어 제목을 보여주는게 일반적인데 붉은 사막은 한글 네자로 붉은 사막 이라며 본인들이 한국 게임임을 공연히 드러내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요 그냥 배경이 최고로 이쁜줄 알았는데 용이 등장하자 와우 다음 엘더스크롤 6는 이정도는 돼야한다 캡콤 드래곤즈 도그마 2 만들래? 퍼러비스 괜찮 그냥 우리가 만들게 이 게임의 그래픽은 내 눈보다 더 좋은 듯이 게임의 트레일러는 게임 어워드 시상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등등 호평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공개 당시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한 작품이고 이번 게임 어워드에서 게임플레이를 공개한다고 하자 플레이하던 사이버펑크도 잠깐 끄고 감상할만큼 저는 이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다 못해 차고 넘치게 만들어줄만큼 이 게임은 그냥 미쳤다 라는 말이 가장 어울렸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검은사막처럼 오픈월드 mmorpg로 제작하고 있었으나 개발단계에서 방향성을 틀어 싱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방향성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진짜 미쳐버린 탈국산 그야말로 국산게임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과장조금 보태면 두유노클럽에 충분히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출시일은 2021년 겨울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열심히 개발중인 중간 결과물이 이렇게 엄청난 만큼 더더욱 다듬고 잘 만들어서 내년엔 진짜 작동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는 고티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